안녕하십니까. 저는 배우 조병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백상훈 감독님. 드라마, 영화 포함해서 첫 번째 작품이었으니까. 네? 선택하라면서요. 선택하라면서요. 유은재, 성격이 제 스타일이었어요. 강단 있어 보였고 제 성향에 가까워요. 쌍생영? 상이형 차서준. 차서준, 실제로도 친하고 제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제 유일한 동네 이웃이기도 해서 차서준을 골랐습니다. 아빠 잘 지내시죠? 요즘 대박 나시고 계시더라고요. 화이팅. 우리. <웃음> 부전자전이셔? 뭐라는 거야? 공부 때 자녀 유상의 한계 한석규 선배님 제가 조금 따라하기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? 기대하지 마세요 안할 아, 거야 선물지 마 병규야 건강해라 유토그리그의 응. <웃음> <웃음> 단장님 운영팀장님 아, 운영팀장님 누나를 인간적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배우 박은빈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별명을 박은빛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너무 좋은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아, 청춘시대 초에 유은재 지우씨지우씨요 솔직히 기억 잘안 나는데 촬영할 때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소개팅하는 것처럼 뭔가 풋풋해, 풋풋하게? 촬영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떠오릅니다 김동이요 한석규 선배님은 워낙 대선배님이라 사실 너무 조심스럽고 동희는 자주 볼수 있는 친구고 자주 보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. 지우 배우대 박은빈입니다. <웃음> 은빈 누나요. 청춘시대 촬영할 때 은빈 누나 보면서 아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? 라는 생각했었는데 스토브리그 촬영하면서도 여전히 일관된 모습으로 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. 이상 박은빈이요 동희는 은빈 누나를 이길 수 없어요 촬영하면서 은빈 누나가 참 재밌게 많이 해줘서 덕분에 스토브리그를 잘 끝냈다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박은빛 선배님 승승장구하세요 마리끌레르4월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누나 안녕? 잘 지내지? 이 영상을 본다면 카톡해